올리야, 올리야, 올리야 이거 보여? 어? 또 깨물고 싶지? 또 갈, 어, 핥히고 싶지? 그만 좀 핥혀, 어. 보여? 여기 막 뒤에 보여? 어, 일러야 되겠어, 사람들한테. 올리막 이렇게, 나막 핥힌다고. <웃음> 어? 봐봐 울리야 아프다 울리야 뭐깨문건 아니니까 울리야 할힌 거니까 이거 내가 손톱을 못 깎아서 그런 거니까 그래도 혼날 거 혼나, 혼나야지 울리? 어 <웃음> <웃음> 울리. 울리! 울리! 혼날 거 혼나야지 울리! 아냐? 아리... 아니, 그 봤어? 뭐 알아? 그? 유명하신 분 아리? 막팔 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올리 넌 강아지야 너이제좀 있으면 개가 된다고 올리야 어? 개 되면 이거 나팔 동강 나겠어 <웃음> 이건 장난할게 아니라 고 올리야 알았어? 그런 의미로 좀 혼나야 되겠어 올리야 알겠어? 혼나야 되겠어 안되겠어, 올리. 혼나자. <웃음> 올리 혼나자. <웃음> 어? 올리 혼나자. <웃음> 올리 혼나자. <웃음> 어, 너 자꾸 나 물래? 혼난다? 올리. 자꾸 나물 거야? 어? <웃음> 올리. 혼나. 무섭지?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, 올리? 어? 나 물지 마. 물면은 이게요. 어? 올리 이렇게 다 먹어. <웃음> 물 거야. <웃음> 물 거야, 올리? 물 거야, 올리? 음, 무서운 거야, 이거 올리. 무섭지? 나 물면 안 되겠지 올리야 응. 음. 어 공격하는 거야? <웃음> 어디 봐가우리나 <박아? 웃음> 물면 안 돼. 나 물면 안 돼. 정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을 거야 올리. 알았지? 이게 하고 물 거야. 알겠지? 미안합니다, 해, 올리, 얼른. 안 해? 어?